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하 어떤 장사꾼이 굵고 노란 고무줄 두개 짧은 것, 긴 것을 가지고 손 안으로 말아서 두 가닥의 고무줄을 짧게 들이밀고 내기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내기의 조건은 50월을 걸고 두 가닥의 고무줄 중에서 짧은 고무줄을 뽑으면 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었습니다. 긴 고무줄을 뽑으면 그냥 10원짜리 사탕 두알을 주었구요. 50%의 확률인지라 너고 나도 먼저 하겠다고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는 광경이 대단했답니다. 그러나 그손 안에서 삐죽 튀어나온 고무줄 두 가닥은 모두 긴 고무줄이라는 것. 그때 그 순진한 꼬마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꼬마들이 다긴 고무줄을 뽑고 일명과 왜 뽑고 허탈해져 있을 때 장사꾼은 또 하나 새로운 상수를 부리지요. 그 옆에 구경하는 아이에게 너가 한번 뽑아보거라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땐 짧은 고무줄과 긴 고무줄이 동시에 삐죽 나온 상태인지라 정말로 50%의 확률로 맞출 수 있지요. 하지만 짧은 고무줄을 뽑은 그 아이는 50원이란 게임 돈을 안 걸어서 기분만 내고는 집에 가서 엄마를 졸라서 돈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전에 연습 게임에 뽑았던 짧은 고무줄을 뽑으려 돈을 걸고 실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역시 돈을 걸은 게임에선 사탕 두알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부실한 회사들이 득실거리고 허우한 날 감자와 종이장 찍어야 는 유상증자로 한 푼이 아쉽고 부자가 돼보려는 굶주린 서민들의 무덤밭으로 흘러간다는 게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주로 장사 쪽으로 일을 했던 저는 경기가 안 좋고 해서 하던 일을 접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주식을 알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입금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수익도 올렸습니다. 남들 다 아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었죠 차츰 투자금도 늘리기 시작했죠 공포와 탐욕 잘 아시죠 그런 세월을 3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 사이 자격도 없었지만 전업 투자자가 되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식쟁이로서 겪어야 할희로혈락을 저도 겪어야 했습니다 불파매매급락주매매 상황과 따라잡기 오만 거다 해봤습니다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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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랜만에 직장 형님을 만나 소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그 형님은 저와 주식에 관한 환담을 자주 나누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주식 투자로 수십억 벌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빌딩 대업이나 하면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25년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였던 분이라 20여 년 전에 실제로 몇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 모두를 다 날리고 현재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못다한 꿈을 아직도 이뤄보겠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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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까지 갔다가 부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어떠냐? 그래프만 보면 환상이지 않느냐? 과거 연속 7번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 또 연속 15번째 하한가를 맞은 뒤 거래량 폭발하면서 반등을 하면 경험적으로 하락폭의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럼 14번 하한가이니 5번은 상한가를 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런 종목에는 절대 들어가는 안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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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저왕하였고 회사일도 손에 안잡히는 눈치였습니다. 몇천만원을 몰빵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니 이런 천천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님이야도 불안해하길래 부도가 났다고 다 망하고 상패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차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욕설도 하고 차차가 서소란도 피웠습니다. 이렇게 온 정신이 주식투자한 종목에만 가 있었으니 회사일이 엉망이 되는 것은 또명약관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두달뒤 일을 했던 부서에서 밀려나서 좌천까지 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매매정지가 풀린 이후였습니다. 매매정지가 풀리자 마자매도 주문을 내었지만 10일간 연속 하한가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도도 못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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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모습이 참 안되어 보였습니다. 그 형님은 저보고도 가능하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식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악이 받치면 바칠수록이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짧은 술자리를 뒤로 하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처음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아직도 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떠났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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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욕망은 버리고 한숨 돌려 주위를 살펴봐야겠지요. 주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대박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날. 그때부터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